자 안녕하세요! 반갑습니다 저한테서 이렇게 뉴욕에서 엽서 한 장이 올라왔어요 뉴욕이에 뭐라 적혀져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엽서는 저희 큰누나한테서 왔어요 저희 큰누나가 지금 미국 뉴욕에서 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저희 작은누나가 오늘 미국으로 잠시 공부를 하러 또 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평소에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누나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자 선물을 준비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을 준비할 거고요 누나들한테 선물해줄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한테 이 걱정인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걱정인형이 뭐냐면 이 걱정인형에게 자기 고민, 걱정 같은 거를 얘기해 주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라 그런 인형이에요 타지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랑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어, 되게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을 털어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 걱정인형이 시중에는 판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주문 제작을 받거나 배송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저는 당장 내일 필요한 거라서 돌아다녀 봤어요 인형은 없었고 제가 준비한 인형은 이인양이 인형을 준비했어요 크기가 그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긴 한데 왜냐하면 작은 누나가 가지고 가 짐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짐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음 가져갈 수 있겠죠 인형은 준비된 상태고요 어니원니 해도 편지를 써야겠죠 집에 있는 편지지를 다 뒤져서 이렇게 구했어요 편지지를 구했어요 여기 윗부분에는 제가또 문가이기도 해서 누나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들을 적어서 여기 윗부분에 적고 밑에는 진심을 담은 편지를 쓸 예정입니다 그 시는 이미 정해놓은 상태고 벗겨서 적고 노란 봉투에 넣어서 누나에게 전달해줄 겁니다 제가 또 내일 금요일이라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. 직접 전달을 못해주고 쪽지로 남겨서 오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편지를 써봅시다. 제가 또 문학 선언이기 때문에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. 눈빛 최대호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현실적은...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현실적인 조언들보다, 나를 더 힘나게 하는 건 믿는다고 잘될 거라고 말해주는 너의 눈빛 아또다 좋은 시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. 그럼 바로 써봅시다 잘 썼죠? 끝? 이제 그러면 편지를 적어야 되는데 편지는 카메라를 끄고 음, 신중하게 적은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다 썼습니다 이제 하나씩 접어서 봉투에 넣고 넣을게요 하나씩 접어서 봉투에 넣을게요 이건 작은 누나 거, 이거는 큰누나꺼요 완성~~ 이렇게 이렇게 세트 완성! 여기 다가쪽지를 남겨서 누나가 내일 일어나면 볼수 있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누나네 선물이야 미국 차 조심히 잘 다녀와 그럼 누나가 일어나면 볼수 있게 이렇게 보고 여기 있는 거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 영상이 업로드 될때 치면 누나들이 꿈을 받고 했겠죠? 음, 영나을 되게 좋아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준환이도 신제 부러워 이거 나 유튜브 올라간다니까 준환이 유튜브에? 어 그러면 안돼